작편곡강의 18강입니다. 코드진행법 2 자, 이번에는 토닉에서 서브도미넌트 계열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키를 예를 들을게요. 자, C키에서 음, C키의 7개의 코드 다이어토닉 코드 기본 코드를 아셔야 합니다. C, Bm, 이 m F 디미니 C, 그 다음에 C죠. 예, 그 중에서 어, 지난 시간에는 C에서 같은 계열인 A마이너로 진행하는 거나 C에서 E마이너로 진행하는 거나 아니면 C에서 E마이너로 붙여서 A마이너로 가는 거나 이렇게 같은 토닉 계열끼리의 어, 코드 진행을 배웠습니다. 토닉끼리의 그 같은 계열끼리의 진행은 어, 부드럽고 자연스럽죠. 자, 이번에는, 이번 진행은 토닉에서 다른 계열인 서브 도미넌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, 어, 토닉끼리 코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어, 좀더 코드가 확 바뀌는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진행은 좀더 코드 진행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, 좀 확실한 화성 변화를 주고 싶을 때, 악상을 좀더 변화를, 진행을 많이 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1번 원에서 4로 가는 진행입니다. 그래서 보통 C 우리가 작곡을 할때 C 코드를 친 다음에 다음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F 코드입니다. 즉그그 그 C 키의 네 번째 코드로 이동하는 거죠. 자, 느낌은 이렇습니다. C F C 이런 느낌입니다 예. C에서 같은 토닉 계열인 A 마이너로 갈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. C A 마이너. 자, C에서 F로 가 보겠습니다. C 예, 확 변하죠? 더. 그래서 어, 이렇게 원포 진행은 좀 빠르고 경쾌한 곡그 다음에 좀 악상이 강한 곡에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C에서 A 마이너 같은 어, A 마이너로 가는 경우는 보통 부드러운 곡에 많습니다. 발라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부드럽죠. 근데 발라드에서 C에서 F로 가면은 확 변하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 원포 진행은 빠른 곡에서 빠르고 힘찬 곡에서 더 좋습니다. 자 들어보세요. 이렇게 빠르고 힘찬 곡이 특히 이렇게 원포를 계속 반복할 때 좋죠. 자 근데 만약에 원포가 너무 강한 것 같다. 진행이 그런 경우에는 원 투로 진행하면 됩니다. 자2는 마이너죠. 그래서 F 대신에 D 마이너를 쓴 것입니다. 그래서 C D 마이너. 예 역시 뭐가 확 변하는 느낌이 들지만 좀더 부드럽죠. 좀 빠르게 언제 보면은. 대표적으로 원4를 많이 어, 사용한 곡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라는 곡입니다.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F, C, 주의 부신 사랑 느낄 때 F, 주의 영광의 일 나의, 네,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는 나의 생활하고 2로 갑니다. 이 곡은 C, F, C, F, 그 다음에 C에서 D 마이너 가는 진행. 이렇게 해서 여, 여섯 마디 처음 여섯 마디가 진행되는 거죠. 이번에 있는 원에서 2, 그래서 C, F, C, F가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럴 때는 C에서 D 마이너로 가는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행은 원에서 음, 투로 투 마이너로 가기 전에 이 포로 갔다가 가는 것입니다 네이 f 의 위치가 이 c 의 여기 c 와 함께 같은 마디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같은 서브 도미넌트 끼리 이렇게 한마디에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이 한마디 f 한마디 다음에 D 마이너 한 마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. 들어보세요. C F D 마이너 C F D 마이너 예. 아까 주의 거룩하심을 이 진행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. C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,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,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. 아 이처럼 음 토닉에서 서브 도미넌트로 가는 진행은 이렇게 악상이 더 많이. 많이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악상이 정체되어 있던 것을 화성이나 악상 이렇게 토닉 이 토닉끼리 안에서는 정체되어 있던 것을 더 강하게 밀어주면서 이제 좀 악상을 전개하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코드 진행을 어, 전개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